너도 no. <웃음> 알겠습니다. <알릴벌. 웃음> 어, 내가 그 인트로에 넣어줄게요. <웃음> 파도저 아, 많이 있어요. <목소리도> 음. 아, 이거, 이거 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전자파 차단 스티커라고 휴대폰 뒤에 이런식으로 붙이셔도 <웃음> <치셔야> 되고 <웃음> 노트북이나 헤드 같은데도 붙이셔도 되고 진짜 <웃음> 너무 쁘는아 예쁘죠? 뒤에는 더예쁘답니다 <웃음> 여기 <여기에는> 스티커도 <웃음> 들어있어요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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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세요안하나살게요안녕하세하요하요요 네네, 맞아요. 그, 그러면은, 요 페어 때문에만 올라오시고요. 네네네, 오늘만 올라오시고요. 오늘 <웃음> 새벽에. 오늘 새벽에 오신다. 네, 오늘 아침 새벽에 왔어요. 과연 매출은 얼마나 나왔을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총 66,500원. <웃음> 굉장히 소소하게 나왔는데요. 시기가 시기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 인원수를 제한적으로 받았어요. 한타임 50명씩 받고 하루에 총 700명까지만 들어오면은 마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너무 없어도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 매출은 정말 안 나오겠다. 예상을 하긴 했어요 어, 이제 딱 부스비 정도만큼만 딱 벌긴 벌 벌었어요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는 좀더 남녀노소 약간 상관없이 약간 많이 모이는 그런 느낌 많이 구경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서문제는 진짜 딱 문구 덕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분위기여 가지고 아는 작가 분들 위주로 이제 부스를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서울 몽구축제는 어떤 분위기인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참가했었는데 타임이 좀안 좋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냥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문제에 참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까만 너구리라고 네이버에 블로그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서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할만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